안녕하세요 저번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 개관한 로마 이전 에트루리아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에트루리아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이탈리아 중부지역에서 번성했던 연방국가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넓게 뻗은 상업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 시기쯤에 중국의 춘추전국이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은 토스카나 지역으로 풍부한 지하광물과 비옥한 농지, 목초지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육상 및 해상무역을 통해 에트루리아인들의 경제가 활발했었습니다. 기원전 540년경에 그리스인들을 물리쳐 해상무역을 확고히해 멀리 스페인과 이집트로 보케로를 수출했고 육상무역으로는 갈리아와 게르마니아의 포도주를 수출하여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상업뿐만 아니라 뛰어난 전사들도 많아서 무덤에서 출토된 물건들을 보면 무덤 주인의 장신구가 전사의 정강이 보호대 등이 나오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경제적 변형과 강대한 국가력으로 에트루리아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었는데 아쉽게도 지상에 지은 건물, 물건들은 풍화가 쉬운 나무자재, 흙을 사용하여 지금 남아있는 유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 돌모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에트루리아에 대한 사후세계와 점성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반기는 건바닥에 화려한 그래픽 영상입니다. 지중해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어두운 전시 배경에 대비되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래픽 영상을 지나면 바로 앞에 한 여성의 동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트라는 날개가 달린 저승의 문지기이자 사후 세계의 죽은 자들을 호위하는 신입니다. 여성으로 표현할 때도 남성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횃불과 함께 죽은 이의 운명을 담은 두루마기를 손에 들고 있지만 칼과 열쇠를 들고 팔에 뱀이 감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트와 동일한 신인 카론도 있는데 카론은 수염을 기르고 매브리코의 뾰족한 귀가 특징입니다. 저승의 문지기를 상징하는 망치를 들고 있다고 하지요. 지하 무덤에는 무덤 주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있는데, 수많은 금속공의 장신구들과 전사자의 물품 등 무덤 주인의 호화스러운 물건들이 같이 봉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에트루야인들의 호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는 유물들로 이중 가장 특징적인 것중 하나가 유골함이었습니다. 지하 무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유골함 종류가 이번 전시에 많았었는데요. 유고람의 색인 조각과 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유고람은 이야기가 담긴 내용이 조각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이 묘사된 유고람, 에트루리아의 신화와 종교 내용의 괴수가 묘사된 유고람과 바다 괴수 및 사후 세계 문을 묘사하거나. 부부가 마차를 타고 사후세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그린 조각까지 당시 에트루리아 사람들의 취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조각상을 보면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무덤 주인이 해당 여성으로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이게 에트루리아 사회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사교 행사를 즐겼습니다. 에트루리아 여잔들은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목의 조상의 이름을 물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반쯤 기대어 먹고 마시는 모습은 기원전 7세기에 그리스와 근동 지역에서 유래한 모습이며, 훗날 로마 시대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합니다. 예트루리아의 연회는 놀이, 춤, 의례 외에도 서로 동맹을 맺고 우애를 다지는 기회이자 축제, 기념회, 결혼, 장례 등과 같이 중요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에트루리아는 국가의 번영에 앞날을 점쳐주는 정성술이 유행했었는데, 동물의 창자를 이용한 창자점은 에트루리아의 독특한 점술입니다. 특히, 간의 형태를 관찰해 우주와 자연에 깃든 신의 언어를 해석하고자 했는데, 여기 피아첸차의 간에서 그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사냥의 간을 본떠 만든 청동판 윗면에 방위에 따라 선을 꼽고, 구획된 칸에 여러 신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 정성술사는 사냥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사냥에서 추출한 간의 구조와 불규칙한 징후를 통해 신의 메시지를 해석합니다. 유네스코는 2005년 에트루리아 유적인 체르 베테리와 타르큐니아의 네크로폴리스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도을주재료로 삼았던 그리스와 로마와 달리 나무와 흙으로 모든 것을 만든 에트루리아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워 지금은 지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로 유추하고 있지만 로마 이전 이탈리아에 존재했던 번영과 폭염의 동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에트루리아의 포장도로, 수도시설, 문자, 상징체계, 오락거리 등은 로마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도가그 흔적을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가시면 오부작으로 기획하여 에트 루리아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시 관람 끝나고 아트숍에서 에트 루니아 전시에 대한 두권 책을 봤는데 책에 나오는 유물들이 다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900여점의 유물을 이탈리아 말고 쾌적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편안하게 즐기며 관람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